네. 어, 일단 첫 번째로. 네. 공손한 표현을 할 때. 네. 어, 쓸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조동사로. 네. 표현할수 있어요. 아, 할수 네. 있다, 그면 지금 할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수 있다. 아, 할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코드는 펜에, 과거형이니까 이제, 할수 아, 과거형. 있었다. 과거형, 아. 있었다. 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념소 구독자 여러분.